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초롱부동산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진행을 했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죠 세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것도 이럴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세금은 정말로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어, 또 나름 상식이 아니어서 질문을 올려놓은 분의 어떤 질문 중에 국세청 홈택스에 올라와 있는 질문입니다 어,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고 그냥 일반 기본세율로 양도를 할수 있도록 그걸 유예를 해놨죠 중과 유예를 조정 대상 지역에 그러다 보니, 주택을, 뭐, 중과세를 완화한다, 완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들고 계신 거에 이제 분양권이나 입주권일 경우가 있잖아요. 어, 그럴 경우에, 어, 분양권도 이제부터는 양도세를 낼 때는 1주택으로 보고 주택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2년 이상 보유를 했다가 양도를 한다면, 주택 양도하는 것처럼 세율이, 일반 세율이 되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그 질문을 어느 분이 올려놓으셨어요.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1년간 중과 배제되는지요? 하는 질문을 부천에 살고 계시는 다주택자 분이 질문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다주택자 중과세가 1년 내에 양도하면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되어서 일반 과세가 적용된다는 발표를 했는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언급해놓은 게. 그러면 이 분양권은 어찌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양도세 할 때는 이것도 일주택 치고 저것도일주택 치는데 야는 완화해줍니까? 이 말인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거는 다 아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진행을 했다가는 진짜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웃음> 그런 경험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웃음> 어.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꼼꼼하게 기초부터 한번 짚어보면요. 요 분의 경우는 귀상담의 경우, 나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적 배제의 개정 내용에 따르면, 뭐 개정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내용을 잘 살펴보라는 얘기죠. 어떻게 되어 있냐 했더니,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 지역 내, 뭐를 예, 주택을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1년간 어 양도를 할때 기본세율 6에서 45% 구간 일반세율이니까 당연히 장특공 적용 이렇게 해서 팔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주택자니까 장특공 적용은 뭐 1주택 그 소유자인 80% 짜리가 아닐 거고 어 15년에 걸쳐서 연간 2%씩 3년 이상부터 적용되는 30%짜리가 적용이 된다는 그런거죠 어, 분양권 양도세는 1주택에 들어가지만 분양권 세율은 그러면 어떠냐 이거죠 1년 이내에는 70%입니다 물론 플러스 지방세 있고요 1년에서 요 2년 사이에 이 사이에는 60%인데 보통은 2년 이상 어, 이럴 경우에 입주권은 2년 이상이면 일반 세율이 되는데 분양권은 똑같이 60%입니다. 언제까지에 분양권이라는 이런표를 달고 있을 동안 은 이게 2년 차든 3년 차든 입주 때까지 분양권일 때는 60%입니다. 그럼 이 분양권이 이제 완공이 되어서 이거는 조정지역이든 아니든 이 세율 똑같습니다. 그렇죠? 분양권의 세율은 어, 조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요게 이제 완공이 되어서 집이 되면, 집이 된첫 해는 다시 또 70%. 집이 된 둘째 해, 이게 그 다음 60%. 어, 집이 되고 난만 2년이 지난 요 때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이년을 보낸 분은 이제 비과세가 될 거고, 다주택이라서 어, 또만 2년이 지났는데 계속 조정대상 지역이고, 중과 유예주는 기간이 끝났다. 이러면 일반세율 플러스 이주택이면 20%포인트 추가. 3주택이면 30%포인트 추가 이런 중과세율이 적용이 될 거고요. 비소정역이라하면 그냥 일반세율일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양권 2년 지나도 세율은 60% 플러스 지방세 그대로 적용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분양권 세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입주권은 원래부터 소정지역에 있던지 안 있던지 만 2년 지나면 중과유예를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다주택이든 일주택이든 상관없이 그냥 일반 세율입니다. 입주권은 분양권은 아까처럼 2년 지나도 60% 그대로입니다. 주택을 완화해줍니다. 그렇죠?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고 분양권입니다. 권. 입주할 수 있는 그 분양 받아서 나중에 집이 될 그런 권리 이거든요 서로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오늘은 짧지만 또 어떤 분이 질문을 올려놨고 세금의 가상 기초 부분에 해당되지만 어떤 일이든 어. 막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 설명을 드려야 되고 중계일도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알고 계시겠지 이러고 여겼다가는 각자의 눈높이가 달라서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다르시다는 걸 경험을 했고요.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시겠지 했는데 분양권 주택인 줄 알고 일반세 이런 줄 알고 덜렁 팔면 이것도 곤란하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한번 짚어봐 드렸습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요. 좀더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